화면 캡처 프로그램인스니 패스트를 설치하고 F1키를 누릅니다. 화면을 선택하고 핀을 클릭하면 캡처된 화면이 공중부양합니다. 움직일 수 있고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복사하고 F3키를 누르면 클립보드의 텍스트를 화면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. 윈도우, 맥 모두 지원하고 무료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.